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어 아, 금호입니다 예 금호 열화상 카메라 아, 여기 눈앞에 보이는 거구요 아, 여기 이렇게 금호도 똑같이 지금 듀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실화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열화상이 나옵니다 뭐 온도도 이제 정확하게 맞춰놨구요 자어 온도를 제가 좀 그, 높은 온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예. 네. 옆에, 예. 네. 높은 온도가 감지되었습니다. 자, 39도, 옆에. 이 이제... 필요합니다. 아, 빼도 될것 같아요. 예, 네. 이런 식으로 되고. 저 보세요.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이제 손난로를 좀 해가지고요. 네. 높은 온도가 네. 감지되었습니다. 찹찹이 필요합니다. 예. 네. 이렇게 높은 온도가 감지되었습니다. 확인이 필요합니다. 네, 메시지도 이제 음성 메시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. 예, 어,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은 차후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